안녕하십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기계박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계박피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 가면 망가진다 아니면 붓기가 있다 있을 땐 좋다가 사라져 버리면 2개월 3개월 동안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2개월 정도 이후에는 원래대로 돌아온다 3개월 정도 이후에는 결과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병원은 이미 뭐 1년이 넘은 분들이 가득 있고요 오늘은 사진을 제공하신 분이 있어서 1년째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중년 여성이었고 중년 여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일시적인 착색이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점이죠 이분도 역시 1개월 정도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관리를 잘 하셔서 약간 3개월째 붉었다가 붉은 것이 없어지면서 이번에 1년째 결과가 왔습니다. 굉장히 좋아지셨고요. 처음에, 처음에보다 3개월째도 괜찮았지만 재생이 거의 완성되는 1년째의 결과는 너무나 좋은 매끄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박피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1년 후의 결과입니다 울퉁불퉁한 여드름 피부를 가진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한 번의 수술 결과로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1년째 결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컴플렉스를 해결하도록 하십시오